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여자분들 이제 이살때 이후에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 서확 진행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죠? 갱년기 갱년기라고 그러 갱년기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갱년기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병이에요? 고게다문이죠뼈가 네. 굉장히 약해져요 건강의 결정한 호르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 인슐린 또티저의세로토닌 슈퍼진, 비타민 D 그래서 오늘은 성장 호르몬, 인슐린 그 다음에 성호르몬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이 같은 사람인데요. 한 분은 57세 때 찍은 사진이고 하나는 69세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언제가 57세 때 찍은 사진일까요? 12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은 생체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12년이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24년을 거꾸로 돌린 거죠.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릴때이키 크는 호르몬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건 평생 동안 분비되면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장기를 유지시키면서 뼈를 강하게 하고 지방을 조절하는 평생 동안 나오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되면서 나이가 10세, 10년마다 나이가 될수록 14.4%씩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10%가 떨어지기고 도하 어떤 사람은 20%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오이 결핍이 되면 배가 나오고 근육이 줄고 배 보지 마세요. 점름살이지고기억이 <웃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고 걱정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해당되는 증상 많, 많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장 오르몬에 가장 큰 결핍되는 가장 큰두 가지 요인이 뭘까요? 성장은 언제 분비되죠? 다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7시간 이하로 짧든지 잠을 잘때 코를 거든지 수면부호흡증이 있어서 가면실이 좋지 않으면 성장구가 떨어집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 떨어지냐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음. 이, 여기서 보면 잠을 7시간 자면 뭐 성장호르몬잘 나올 거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걸 매질 안해 주고 잠은 양보다 질이다. 질은 깊은 잠에 어, 음, 깊은 잠이 차지하는 비율 최소 25%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몸을 해보겠는데 그냥 뭐 코골이 환자들은 깊은 잠의 수준이 1% 또는 0% 또는 3% 그러니까 그 무호흡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은 마음마하게 중요한데,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채, 채식 얘기는, 그냥 알아서. 채식을 하면은, 너무 많이 채식을 하면 안돼요 우리 그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치아를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28개 치아 중이 고기를 먹는데 쓰는 이 송곳니. 24, 아니, 28분에 4. 그러면 몇 프로요? 4, 8, 24. 4, 6, 8, 4, 7, 28. 4, 7, 28. 네. 그러면은 몇 프로를 먹어야죠? 7%. 그 고기 비중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론도 있습니다. 어금류는 <웃음> 주로 채식. 남자자그 호르몬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봤는데 우리가 모르는 호르몬 있기도 많고요 이 호르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는 동안에 나타나는 호르몬 그게 호흡과 연관성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고를 조절하는 게이 호르몬이 나왔다 안 나왔다 숨쉬는 호르몬, 숨 제어하는 호르몬 이런 것도 다 각각 다르고 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통제, 관리하는 언어라고 할까요? 음, 어쩐 그런 마음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